갑시다. 또 윗집에서 퉁퉁거리네? 차차차 이게, 어, 서울 라이브를 하나 껴놨는데, 지금 도쿄거든요? 근데 일단 서울에 가서 쉬고. 아, 근데 도쿄 CF가 화요일부터 있구나. 여병죽댔다 아, 근데 서울 오디션 토요일날 보니까. 이거 일요일날 하면 되겠다. 그죠 어. 그럼 일단... 일단 좀 쉬고. 일단 좀 쉬고. <웃음> 이거 하고. 그러고. 와 금요일날 이거 해야 되네. 금요일에 하고. 그러고. 야 이거 갈수 있냐? 응? 가능? 가능? 이거 안되면은 리셋합시다. 안되면은 이제 만약에 연착되면 이제 리셋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야 이거. 이거 될라나? 가능? 가능? 응? 스케줄 괜찮을라나와와 진짜 와! 돌았나 50포인트 응? 상승 응? 와, 안 쉬었으면 좋될 뻔했는데요? 응? 까먹고 있었어 응? 어제 이렇게 체력이랑 이게 바닥이 났다는 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좋될 뻔했다 진짜 응? 진짜 애또탈출할 뻔했어 응? 그쵸? 그리고 오프니까 일단, 어, 오렌지 주스 하나 빨았고, 도쿄니까 이거 오렌지 주스지. 어? 오렌지 주스 이거, 응? 한칸 채워놓자. 어. 채워놓자. 어. 야! 네 개나 모질렀어? 일단 채워두고 나오고, 그리고 그거 하나 있지. 어? 그리고 그 고민형인가 뭔가 하나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이래 오후에는 이제 정신력 좀 채워주고 아씨좀바 어, 세바긴 한데 이거 가능할지 될라나 모르겠네 확신하지 못하겠어 나도 어 해보고 안 되면 빼지 뭐 해보고 안 되면 빼자 응어 음. 아니야! 아 잘못 눌었어 보아 대화 안할건데어 3번 아니면 4번으로 고르라 그랬지? 어. 오 야! 안 돼! 음... 이거 다음을 어떻게 하더라? 이거 다음에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이런 게임을 이제 끊고 하면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부산에 조금 가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은 부산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케이. 아 수요일? 아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디션 잡히면 수요일날 안될 텐데. 그치? 일단 의뢰하고 음... 오후로 갑시다. 정신력 아 근데 스포츠 드링크 주고 싶은데 짜증나네 응. 공제인 오케이 조금 올랐죠 제발 퍼쳐주세요 흑흑 그리고 도쿠도 한번 털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게 서울 오디션이고 하니까 고민이네 서울에서 한번거시기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벌써 월 말이고 한번 여러 번 털었으니까 더안 털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겨울 영화 오디션이 저 일요일 건가 보구나 여기 겨울영화 오디션이군요. 아니 근데 보아 키우기는 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취중이 되어 있지? 보아는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많이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 제가 모르는 건가? 많이 안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촬영일좀다 잡담대요. 아니 이거 게임에서 영화랑 이런 드라마 그거 오디션을 되게 많이 보길래 약간 스웨이 보아를 사실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응? 그치, 광고는 많이 찍었지, 유명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하라, 이거야. 중이 남은 음료 CF 반응이 좋아서 지난번에도 한중을세나아에서 지명도가 높은 신인을 섭외하나 봐. 세게 음악적인 놈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도쿄말레이야와 일단 퀴즈프로그램 가기 전에 체력, 체력청자 또렌지 하나 빨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 서울에 오디션 있으니까 그냥 가자 서울에서 유명한데 부산에서 왜 몰라주는게 보니까 우수생, 응? 구아야 경쟁상대는 구액씨인데어 괜찮아? 어 괜찮아요 구액이든 구려구려든 괜찮거든요 응. 뒤졌다 이거 퀴즈 프로그램이지 이거 찍을 준비한다 뒤졌다 아싸 너 뒤졌다. 응. <웃음> 오케이. 뒤졌다. 응 뒤졌구연. 응 찍었구연. 응. 나는 문물의 힘을 빌려서 응 뒤졌구연. 응. 응 응. 오늘의 승부는 내가 이겼다. 응쇼부다 응. 오늘의 쇼부는 내가 이겼달까 이 좁발이. 응. 자 우리는 아따파니까 아따부터 갑니다. 아따. 앗 아, 베껴버렸네. 그리고 그 다음은 보아짱. 얼렵슈난 저군. 그그그 그. 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케이. 그리고 미미짱. 나오라는. 그리고 얘 누구였지? 얘 이름 이 생각이 안 나. 이름 누구지? 기억 안 나. <웃음> 그리고 가은짱. 치냐? 어, 야, 구리다쇼 빡쳐? 어? 빡쳐, 빡쳐. 어? 요즘 음? 머리통에그거 뭐야? 빡쳐? 빡친다는 거야? 자, 네 면상 하나 보여 준다. 어. 음, <목소리가> 그리고 이 수만 휘 수만 휘 갑니다. 수만 휘가덜요덜 응. 그리고 스카스카상. 좋아요. You win. <웃음> 너에게 기회란 없다. <웃음>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응. 음. 매력 20 상승. 오케이, 오케이. 퀴즈 잘맞춘 매력이 상승? 하긴 똑똑한 사람이 매력이 있으니까, 그죠? 음. 좋아요. 은근히 많이 하락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디션, 휴대폰 CF래 댄스 오디션? 아 댄, 어 뭐야 이거? 유승민, 어 보아 행도이 CF 노리고 있었구나. 어얘 사진에 나온 개구나. 어, 얘가 제일 나은데 인물이, 그렇 어? 남캐 중에 얘가 제일 낫네. 음.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게 되군. 90점으로 최고 득점이거든.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음, 족가는 게 어때? 응. 음. 그럼 보아가 90점 이상 잡으면. CF에 선발된다는 거군 아니 그 말을 듣고도 포기란 하다니 그런 부분은 완전히 매니저 판박이네 음 응, 좋나? 응 좋까 좋까? 응응 기운 차려서 응원해야지 30일부터 2일까지 Damn! g o o 굿! <웃음> Damn, damn, damn, damn, d a 키키~ 축하드립니다~ 히히~ 그럼그럼야 승민이만 얼굴 비춰봐라 면상 얼마나 꾸며나 한번 보자~ 응? 에 뭐라고 내가 좋다니~ 그럴 리가 뭐처럼 컨디션이 좋았는데 어 그러게 얘왜 목에 스카프를 맸지~ <웃음> 뭐지 뭐지 이거 그대로 잡은 게쭉 올리면 목 졸리겠는데요~ 뭐지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졸라 웃기네? 응? 이상하게 맨누 아 어쩌지 어쩌지 보아양은 역시 내 라이벌이야 누구세요? 저는 님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님이 왜 우리 보아, 보아 라이벌이라는거임 응? 니네 맘대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건 그럴 수 있지 정신성리 화이팅 응. 화이팅 어차피 CF 찍는건 우리 보아니까 응 올림픽 서타디움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군요? 그래 그래 가자! 오? 가자! 응? 라이브 티켓 매진? 1 3억수 13억을 벌었다는? 와.. 이게 라이브가 엄청 하락해. 다른 스케줄은 그냥 다십씩 10정도 10 왔다갔다 하거든요? 아, 어, 오케이, 오디션. 도쿄 없고, 오사카 없고, 서울 없고, 부산 없고. 오, 쌤, 씨발. 응? 활동치. 부산이 <웃음> 너무 떨어졌어. 그죠? 음. 즈장. 서계줄. 음. 부산 CF 촬영. 아, 서울 CF 촬영. 그럼 존내 쉬고, 이거 하고, 그러고, 아, 이건 못 나가겠네. 음, 어쩔 수 없지, 뭐. 음, 그러고, 조낸 쉬고, 조낸 쉬고, 이거 가자. 왜냐면은 좀 너무 안 쉬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또 레슨 받아야 되는 거 혹시 있나요? 모르겠네. 10월 4일이라는 영화 오디션 좀 까다롭대요. 어, 그래요? 어떻게 까다로운데? 보아 초창기랑 헤어 완전 똑담이라 보아 영상 싹 보고 싶네요. <웃음> 그냥 쉬자, 응. 그냥 쉬자, 응. <웃음> 절대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응. 응, 절대 아니야. 응. 아, 석회줄이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응. 응, 응. 아, 역시 12만 랩이군요. 음. 음. 그렇군. 근데 이거 레벨 안 필요한 거 같아. 그치 괜찮아 불러오기가 있으니까 그쵸. 음. 일단 보아 정신력이 거시기하니까 어, 자 이걸 주는 거지. 어. 자 이거 드시구연. 외출해가지고 또뭐 사러 가구연. 조빙한다. 음, 영양 더링크. 이거는 살까 사보자. 이거 얼마 정도 회복되는지 궁금하니까 이따 이거 매겨봅시다. 그리고 하터 모양 목걸이. 오, 이거 체력 같이 회복되는구나. 돈 존나 쓰세요. 응. 음, 개꿀 딱. 그 유자차 존나 땡겨. 어. 땡길 수 있는데 도다 땡기고, 어, 나가고요. 응. 어, 비키쌤 이제. 어, 꺼지쌤. 너한테 이제. 볼일 없어. 응, 음, 꺼져. 응. 음. 아, 근데 이거, 이거 오디션 도또 보면은 또이 촬영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다음 주에 또 잡기도 또 애매하고. 근데 그 서울 오디션이니까 또 촬영도 서울에서 할 거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서울에서 공연을 하나 잡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한 읍대로 한 땡겨 모입시다 음. 라이브 거시기 땡겨놓고 네. 유자차 마약이냐고요 높으면 라이브 성공 확률이냐 속해줄 들어올걸요? 어 그래요? 라이브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 실패하는걸 본적이 없는데 라이브는 실패하는걸 본적 없는데 라이브는 인지도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던데요 음저보주 드링크 는 안되고 이제 이거 먹었더니 자꾸 탈주해가지고 얘가어 이건 약간 회복이 이건 많이 회복이니까 근데 또 아까 그 뭐냐 이거 아그치뭐 체력 약간 회복이니까 이건 나중에 쓰고 영양더링크 하나 먹어봅시다 고 어, 고맙습니다 뭐야 아니 뭐야!! 체력 49! 야이 씨발 이 새끼들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아니 장난하셈? 야 이거 또렌지주스 50포인트 상승인데 이거 49포인트 상승하면서 호감도 하락? 와이 개새끼들 이거 사기꾼이네 어? 체력 많이 회복이라며 어? 개사기꾼 새끼들 아니야? 씨바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거씨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랭킹 오, 오락프로 출연자? 아 근데 오락프로 많이 출연 안했는데? 음, 쉰덩엽입니다 쉬었다는거죠? 가위는 4위 조건이 외손자 무성 쉽지 않다. 어마 승민이. 어, 어서오고. 3위는? 클릭티클릭티전로 흐흐 와 대박! 1위는 뭐 유지석이? 있고. 아이가 어 주성치야? <웃음> 아니 저기요 여기 한국 아닌가요? 주성치가 여기서 왜 나오죠? 네? 내가 누군지 몰라도 주성치는 한국인 아닌 걸로 아는데 어? 근데 아무튼 2위 나이스. 어. 와 이달은 목표 달성했으니까 20만원 정도 추가한대. 대박이다. 우와 짱이다. 목표를 달성했단 말이야? 아 맞네 이거. 9월인가까지 10월까지 이거 예산 5억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5억 달성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남는 그 용돈을 더 쓰는구나. 어. 예산이 충분할까? 라고 했죠. 충분한거야 안한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5억 달성했잖아. 충분한 거 아니었어? 예. 예. 오케이. 이런 그냥 일반 스케줄은 체력 정신력 많이 하락 안 하는데 대회장에서 하는 큰 공연장에서 하는 그 라이브가 엄청 깎아먹어요. 한 30몇씩 떨어져. 응. 예. 예. 예. 민트는 치약으로 충분해,님. 아뭘 모르시네. 반갑습니다. <웃음> 오자마자 시비 털림 <웃음>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아, 절대 꼽준 거 아님. 에, 이번 CF는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이 p d 새끼 어? 세계 음악제좀 더, 이 CF에 뽑혔다는 것은 세계 음악제에 좀더 가까이 다가선 아티스트란 뜻이니, 아니, 뽑힌 게 아니라, 내가 오디션 봐서 거시기 한 거잖아. 어? 뽑힌거 아니잖아 어? 얼텡이 없네 어? 세계음악제 뭐라해도 세계적으로 롤롤롤롤라롤롤라 스폰서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고롤롤롤롤롤롤롤롤롤음 ECF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될거야 보아잖아 어? 오윽 오! 오! 서울! 풀! 만 땅! 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좀 외국으로 좀 돕시다 좋아요 스케줄 어존앤 쉰다 어존앤 쉬는거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뭐뭐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선물하기 따로 안해도될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유자차 한번 빨고 어 호감도 다시 상승 뭐 진짜 짱난다 그쵸? 개짱난다 그쵸? <웃음> 정말 개짱난다 저거 진짜 어떻게 채우나 했는데, 진짜 저렇게 만땅으로 채운 데가 생기다니. 미쳤다, 진짜. 혼자 상... 이거, 이거 두개 하고 나면 만땅으로 찰것 같거든요. 한 10, 10 차가지고 찰것 같고, 음, 유자차나 하나 빨죠. 응, 유자차나 하나 빨고, 응. 그고 상태 한번 확인하고 어 만땅! 어, 나이스 나이스! 유자차 하나 빨고 갑니다! 유자차 빨고! 네! 그 다음에 오디션으로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외국인인가 보다 응원해 주실거죠? 그럼 그럼 Good. Good. good good 가발 볶큐 볶큐 아 존나 짜식 상해 촬영이라고? 포락병은 촬영 끝날 때까지 누가 주연될지 모른다고? 지랄 연병 안에 그런 게 있어. 응. 음. 상해니까 스케줄 따로 잡으시다 아, 저 재수없어. 짜증나 싶겠어. 상해 간다고 했으니까. 영화촬영이 그럼 계속 상해에서 있는건가? 아니면 이것만 하는건가? 그걸 잘 모르겠네? 음, 그걸 알아야 정할텐데 다른 일정은 아, 회복 랜덤이 아니라 남은거가 얼마 없어가지고 아마 13만 찾은거일거예요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50풀로 되고 이형 보아야 이형기로 몸소 시나리오를 바꿔가믄 신체대 파을 발굴하겠다 지랄 렌병 음. 보아도 주연을 노리고 있대 분명히 감독새끼가 시킬거거든 어? 아 쓰까 쓰까 주연 내가 가질거니까 앉을거야 뭐야 어 지든지 말든지 관심없어 꺼져 어. 아 이거 못나왔다 이제 다음날 제또 지랄한다 이 감독새끼 어? 아니 어? 아니 깻냥아 왜자꾸 물어봐 저새끼 싸가지도 없는데 어? 초딩때 이거하다 비행기 연착도서 샷건 때렸는데 야 진짜 혐이야 그 봐봐봐 아, 이거 또또또또또 이지랄하지 또또또 또. 어? 어? 또 이지랄 하고 이제 어? 또 다시 치라고 또 지랄한다 또 어? 응? 다시 다시 이게 매지메기!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외도 오 오. 삼전한 무슨을 갖아라안 누구 내겠 이거 진짜 필수 없잖아? 찡긋. 왜? 아. 기다려라. <웃음> 그럼 용감하고 귀운 상반 아. 도망가 버렸다. 이거 천사수면 의티 약간 리버스 버전이네. 이 번. 반드시 잡아넣을 테니까 각오해라. 레노, 오, 오, 칭. 장르가 천사소녀 레티. <웃음> 다음 주는 또 도쿄야? 음 돌아가면서 하게 돼서 약간 그 인지도 관리가 좀 되긴 하겠다. 도쿄라. 어,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도쿄에서또 도쿄돔 한번 텁시다. 도쿄 가서 곰들에 만들에 하면 되겠네요. 어. 나는 지해 버렸어.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에. 어쩌구 해버렸어. 곰들에 만들에 나는 어쩌구 버렸어. 이 정도면 뭐뭐 뭐 괜찮고, 아 근데 라이브가 있구나. 그러면 조금 이제 또렌지 어, 하나 빨고, 어. 도구 좀 털고, 가서 내일 이제 어, 그 다음 노래 레선 상급. 아 정말 나 이거 노래 레선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이걸로 칠수 있나? 어, 아닌가? 아니구나. 음? 미스 어어 어, 미군요 미스 흠 음? <웃음> 그럴 수 있지 씨발 새끼야 어, 그래도 97점 나이스 어, 왜 97점인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68포인트 상승 8레벨 됐구요 노래랑 거시기도 쿠쿠. 그러면 말랩찍어놓읍시다 어. <웃음> 아 소호님 2900냥 감사합니다 호록냥 처음에는 이걸로 배웠다면 만점이었을텐데 예처음을요와 뜨겁게 달고 보자고 맥섬 노이즈 해보자고 어, 으 어? 라이브 티켓 매진 오케이 좋아 12억 벌었구요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더위 서터 주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주름을 잡으면 어떻게 주름을 펴야지 미친. 정신력 50... 뭐야. 체력 약간 회복된다니까 체력 전혀 회복 안 되는데? 회복 된대매 개새끼야. <목소리도> 콘드레 만드레 나는 지해버렸어 쿨이고요. 음. 수만이 <목소리도> 응. 하는 것도 없이 전화질 만하네. 가서 쉬고 하고 쉬고 레선 한번또 하고 또 레선 한번 해주고 그러고 라이브 함 해주고 어? 음. 쉬어주고 어. 아니다 둘다 쉬자. 어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스케줄 들어가야 될수 있으니까 쉬어야 돼. 고군도래. 어. 만 더래 나는 지해 버려서 어 도쿄 왔으니까 이제 또존아 잠깐 만 이거 좀 빨고 가자 빨고 가자 어. 이거 또렌지 한번 빨고 갑시다 어 또렌지 하나 빨고 그러고 바로 개쳐 나가서 또렌지 사와 어 존엔 사는 거다 존엔 사색이 하는 거다. 조네는 사재기다 어. 우와 나 용돈 이거 어, 2월 됐나봐. 응? 뭐 사줄까요? 그 청색 탑스 저번에 줬었는데 왜안 입어? 이상한 데 녹색 가죽 재킷. 가죽 자켓 존내 멋있지. 들의만 어. <목소리> 나, 넌, 지, 에, 버렸 어. 한 주에, 삼, 일씩 그, 쵸 어. 입고 있던 게, 청색, 탑, 스라고 말도 안 돼. 알아서 그만 좀 설명해, 이 새끼야. 너 저번에도 똑같은 말 했거든? 이것도, 분명히, 이틀 자에는 또, 그냥, 넘어가다가, 응? 음? 그리고 또, 내가, 어? 감독아, 어? 우리, 보아, 어때? 이러면은, 이러고 가가지고, 또, 꿍 해가지고, 다음날에 또, 지랄할 듯? 어, 가은짱 하이하이 서스펜스 드라마의 형사 역할입니다 어, 서스펜스 드라마였대요 여러분 천사년에 네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네 음, 천사년에 네틴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그쵸? 음, 이상하네 이거봐 이거봐 아든지 <목소리> 궤도 오오킹이 살인을 우리 셀리가 그럴 리없어 거짓말이지 멍 있는 거야 빨리 범인을 추적해 하 하지만 칭치만 이 정도 상처쯤이야. 대속지 않아. 그보다 넌 형사잖아. 제대로 못 하겠어. 얘 예. 어? 방금까지는 안 간다 너니? 자, 아, 부, 이, 개, 스, 미, 다. 까지는 안간다며 선배두고 못간다며. 바로 퇴세저나 어? 다음주는 서울이 나라고 하네요. 침침만선발짱 아이고 약간 그거네. 어? 백합이네. 응. 지엘로 응? 가자 지엘로. 응. 어 매력 많네? 어 도쿄지 인기도 올랐고요 또 서울 가서 서울 가서 또 한탕 땡겨야지 어? 서울 가서 또 한탕 땡겨야되지 않겠어? 어? 보혼들에 만들에 해야되지 않겠냐 인정인정? 어? 응 인정, 인정? 응, 인정. 여기일때 이제 그거 선물하자 그옷 음. 나는 취해버렸어 그치 호보킹인지 호킹인지 스티븐 호킹인지 뭐시기는 어 연막이었던거지 어. 부산 인지도와 지명도는 버림받나요? 부산까지 왔다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요 어떡하죠? 와라 도레미 응 부산은 강시가 해. Accent! Accent! <웃음> 얼마나 올랐을까? 오, 나이스. 바로 9레벨? 이게 상급 들으면 빨리빨리 올라서 그건 좋아. 무투관. 가자. 보아 몸이 두 개였다면 우리 보아 복제 하자. 음. 응. 내리님 무냥한냥한. 25억 벌었는데요? 와, 와 대박. 이래서 진짜, 이래서, 이래서 일본 가는구나, 어? 이거 진짜 현실 반영 은근히 지리는 게임이라니까, 어?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엔터들이 일본을 못 노는 건가봐 진짜. 뭘 좀만 더 보자. 와, 진짜 체력, 정신력 존나 깎아먹는다. 돈은 존나 버는데 그죠? 내 통장에도 없는 억을 그치 보통은 통장에 억이 없지. <웃음> 불쾌. 매우 불쾌. 쉬면 되지, 쉬면 어? 일단 이거. 뭐 하나 하고 아 이거 선물 다음 주에 해야겠다. 그죠? 음. 어 이거 수요일부터네. 라이브 하고 쉬고 가면 되겠다. 그러면 그쵸? 라이브 하고 쉬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수목금이니까 음 내가 생각에 그 다음에 부산 갈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부산에다가 이제 수목금 하고 토요일 날 부산을 갔다가 쉬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라이브로. 대신에, 우선은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하면은 좀그 체력이랑 정신력이 좀덜 달더라고요. 어, 흔들어, 만들어 아, 중으로 할걸 그랬나, 그래도? 그치? 어? 와, 인지도가 있는데, 어? 오렌지 지어스 외출해서 또렌지 존나 나와. 또렌즈 매고매고오렌지 응. 존나 맵고고. 봉제 어? 인형도 매고 응. <웃음> 어.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음반 레코딩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해도 이게 언제부터 언제인지 모르겠네. 아, 28일부터 그럼 다음 주니까 뭐 어, 괜찮겠는데? 어, 일단 저장하고? 아뭐안 되면 씨발 리셋 하지 뭐. 응. 어. 응. 음. 해보고 안 되면은 쉬지 뭐. 어. 돈은 빠짐없이 채워 주고요. 인 스케줄이란 이런 것일까? 다음 주에 서울에서 음반 레코딩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서울 거 하나 잡아 보자. 토요일 날잡깐 토요일 어. 그래서 유자차 존엔 산다. 아, 맞네. 응. 바이. 오케이. 바이. 응. 좋아요 좋아요이거 슈퍼스타의 삶이다 그니까 와 이거 근데 이거 한 다음에 다음날에 바로 촬영가야 되면 진짜 힘들겠다 아못 봤어 근데 십몇억번거 십 같아 그치 근데 이정도면 간신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씨 <웃음> 탈출하면 어떡하지? 왈도왈도 넌할수 있어! 응, 스카스카 비켜. 응. 야, 변비 비켜. 응. 어, 이럴 줄 알았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물어볼 줄 알았다. 응. 이거 내가 물어봐서 이쯤되면 보아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어? 그쵸? 죠 내가 물어봐서 보아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어? 재수없는 새끼. 그쵸? 가안 됐군, 가자 때문에 상처까지 나게 하고, 글쎄, 말이야. 나...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아, 믿지 않았어. 그래도 후호킹은 사람 등해 치지. 너네 무슨 셜록스랑 네티니 현대판의그래도오오힘 <웃음> 호, 호, 그래 내가 무 음치는 건이 세상에 없지 네 마음 말고 막있딴거아 그럴 줄 알았어 네 마음 이럴 거지 아씨발 그게 뭔데 당신의 하트지 그래 <웃음> 이번에 만약에 되면 반드시 붙여볼 테니까. 와하하. 옷. 예. 자. 잠! 단. 기다리세요. 팡. 쏴주기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한 거. 음. <웃음> <웃음> 보아, 자네가 주연이야. 자, 이제 보아양이 주역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다 역시. 좋아, 이것으로 <웃음> 겨울영화는 확실하다. 수고 슈가 신데 뭐냐 슈가 슈가 룬이랑 천사소년 에티스카스카 어. 오 서울 풀만빵 부산 오사카 진짜 안습이다 어 괜찮아 일단 한중일다 잡긴 잡았거든요 그쵸 어. 뭐야 뭐였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구리구리 슈 구리다 슈 요즘 신곡 레코딩한다는 소문이 던데요음너 관심 가지지마음 음. 물안궁? 응. 응. 네가 궁금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응. 와,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잘 왔어, 잘 왔어. 뭐야, 넌할수 있어. 응. 할수 있다는? 보아짱. 할수 있다는! 어떡하지? 와 씨... 이거, 이거 가능하냐? 응? 외출해서 그 놀러갑니다 해서 그거 뭐 빵야, 빵야 쏘면은 된다 하지 않았어? 어그치 노란색 저 통알 그치 어? 이거 말하는 거지? 어? 어 뭐야? 야 이거 저기 이렇게 존만 아니야? 좋아요? 오 어, 나이스! 어? 얘 그치야? 이거 이거 맞지 않아요? 이그치에요 이게 끝이야? 어? 이거 맞아요? 어 레인이다 근데 저거 지금 못 먹잖아. 에? 에? 에? 왜? 왜? 왜? 왜? 어, 일단 할 수밖에 없다. 응. 오키무단 작지만 매진 오케이 얼마 벌었죠? 어. 70만원 벌었네요. 네, 어, 좋아 좋아 체력 정신력이 거 작은 곳에서 해서 많이 안떨어져서 좋다. 음, 다행이다. 이번 주는 보여야 돼. 군인기 문에 쓰여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일단 서울로 간 다음에 쉬고 코딩하고 아 이거 정신력이랑 근데 아직 그게 만렙이 아니라서 응? 만렙이 아니라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댄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슝. 정신력 올려도 잘해이 노래 나쁘지 않아서 음. 아까 올려두길 잘했다 인정책을 뭘 해야 되나? 부산 한번 물어볼까? 수요일 되게 애매한데? 음. 나가기. 좋아요. 정신력 좋네, 만땅이라서. 이 설마 내가 눌러야 되는거 아니겠지? 미친? 어? 아니구나 다행이다 응. <웃음> 역시 보아는 목소리는 좋아 목소리는 좋아? 목소리도 좋아지니 응? 재수없어 <웃음> 호감도 일 하락? 아니 왜? 연병 씨벌 말을 시키지 말던가 어? 응? 11월 5일부터 부산투어야? 어. 진짜 뭐를? 5일부터 7일까지 이 곡이 설마 넘버원인가? 5일부터 7일까지? 3,4,5.. 수요일부터 네? 주사는 수요일날 스케줄 괜히 잡았다 그렇죠뭐 그번보다 빵꾸 내면 되지 응. 빵꾸 내버려 그냥 구사 어, 네. <웃음> 라이브 어, 체력 올려줍시다 오렌지 주스! 어라~ 어~ 재수없게~ 예. 예. 설명 따위 보지 않데문단 무용, 상여자는 그런 거 따위 보지 않는다. 천둥이 시라니, 시발점인가? 시발점.. <웃음> 미스.. 어, 미었어? 시발새끼야? 흐트롬 생기고 지랄 액센트 음, 뭐야 틀렸는데. 응? 뭐야 점이지 틀려놓은데 오키 노래 뭐한 번만 더 하면 말렙이겠네요 아니 이번 걸로 말렙 될줄 알았는데 어? 이거 뭐 보아 1위 아니겠어? 오빈 유은도운 밴드 4위는 구레이 구리다쇼. 너 고유미 3위. 고유미가 가수였어? 우대다 히카루. 1위는 뭐하겠지? 우! 이럴 줄 알았죠. 음. 역시. 음. 좋아, 좋아. 응. 11월에 오대 도시 라이브 콘서트는 이것으로 충분하겠군. 예산 7억 모였거든요? 야, 이게 다 보아를 이렇 굴려서 이뤄낸 그런, 응? 보아 라이브를 굴려서 이뤄낸 그런, 응? <웃음> 정말, 어옷 바뀌었다. 어? 겨울 옷. 어? 겨울옷. 문, 무브와 세븐 다운, 오이세븐 다운 혹시 7.8기? 일곱 번 무너져도 일어나라? 그런 건가? 응. 오이 오이. 응. Step, ten. Step, ten. Step, step, step. Step. Step. 굿 스텝 d Set, 스 r a i n 버피 테스 e p t e p t e p step, step, t e p s t e 스텝 t e 그 n t 졸라 오래안네 진짜 좋아요 오 좋아요 바로 9레벨 근데 이 상급 들으니까 꽤 생각보다 정신력이랑 체력 많이 허락하는데? 지겨운거지 어, 이걸로 클릭할 수도있나보네댐댐댐 댐. 그렇죠? Good. 이 o 새로운거 안 d g 그냥 나오네 o d Good. Good. Good. Good. g o o 굿 o o d s t e 스텝 굿댐 t e 댐 스텝 s 댐 e 엑 go d a m d a m 말래 다음 주 노래도 한번더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체력 한번 빨고 하면 되겠네요. 응. 겨울 동안의 연출한 기념하기 위해서, 어. 오케이. 콘서트 사진들을 모아서. 인기도와 지명도에 의해서? 헐 오사카 남주? 어떻게? 일렸다대해온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어? 부산과 오사카를 멸시하는. <웃음> 엘리비 음, 이따 어차피 쉴 거니까 딱히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에 오사카라고 했잖아. 아, 목요일이면 안 돼, 안 돼. 월요일이나 이럴 때 있어야 하는데 화요일에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못 나면 콘서트를 수목금을 해? 금토일 하는 거지? 그쵸? 말이 되냐? <놀람> 씨... 빨리 빨게 음? 녹색 가죽 재끼 어머 고마워 너 언제부터 나한테 말 깠니? 뭔데? <웃음> 응? 너 언제부터 나한테 말 깠니? 그러고 나가자. 그래도 어. 12월부터 14일까지 음, 12월이니까 그럼 또 수목금이네. 어, 아. 짱나네, 어, 이제 말레비라서 안 오르는구나!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나보네. 다행이다. 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이었다 어. 부산콘 오사카상해 도쿄서울 다른 데는 걱정 별로 안 되는데 부산이랑 오사카가 좀 거의선물이잘 해낼 수 있을까? 와 이거 근데 녹색 가죽 재킷 입었네 내가 선물한거 그쵸? 오 대박 대박 즐거웠냐는 오이오이오 근데 저거 녹색 자켓 되게 잘 어울린다 수색이잘 받네요 우리 보아가 응? 어 뭐야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역시 부산이랑 오사카가 지명이 이게 인기도가 모자라가지고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뭐랬죠? 그 다음에 서울, 도쿄인가요? 아니면 도쿄, 서울인가요? 미리 가있는게 나을 것 같아 어음 혹시 아까 보신 분? 서울, 도쿄였나요? 도쿄, 서울이었나요? 그걸 모르겠네 뭐 찾아보면 나을 것 같긴 하다 인터넷으로 가 있어야 했어 어, 이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오사카에서 인시조를 쌓았어야 됐는데 하... 리셋할까? 여기서 부산에서 라이브를 할게 아니라 아 근데 어차피 리셋해도 이거 이 전주에 이걸 잡아놨어야 되거든 여기를 오사카 스케줄 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아니지. 그래도 오사카에서 공연을 그럼 먼저 할수 있으니까 리셋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어. 그래서 오사카 가가지고 음. 라이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쉬는 거는 오, 이거 입었네. 짱이다. 근데 뭐 선물 딱히 안 해도 될것 같고. 음... 갑시다. 오사카 오락프로그램. 아 근데 오락프로그램 때문에 어쨌든 간 오사카에서 그러면? 라이브를 할까 했는데, 그럼 인지도가 안 되겠다. 그쵸? 그럼 그게, 그러면 죽어. 어. 왜냐면, 그럼 죽을 것 같거든. 응. 어. 체력이 안될것 같아. 그럼 월, 화, 수목금이 쭉인데, 그럼 안될것 같고, 월요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쉬고, 화요일 하고, 그러고, 화수, 화수목금 이렇게 달려야 될것 같아. 어. 그쵸. 사망했지. <웃음> 혹시 모르니까, 상해, 상해도 물어보자. 상해 혹시, 일요일에 뭐가 있을 수 있잖아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왕 대박 대박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날 상해하고 그럼 하면 딱 되겠다 10억 투자해가지고 어? 8억 거 시게 한 거면 그게 엄청 손해는 아니야, 보아야 괜찮아. 응? 어? 하... 음? 일단나한 빨고. 어. 여기서는 그거 없던가? 체력 회복템이 없던가? 보아에게 어울릴 듯한 의상이래 <웃음> 가죽 자켓? <웃음> 좋아요 일단 갑시다 그니까 러 다른 곳에서 벌어오는게 10배는 넘는 뭐야 있더라고. 안 물어봤다 요다야 이야 이야 요 응.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응. 물어본 사람 그리고 아무도. 게임 때문에 강제로 악보 보는 방법 익혔다 응 액션! 대박돌돌 좋아요 말랩이죠? 다 말랩이죠 이제? 스케줄 오케이 여기서 초록색 말고 빨간색으로 아 근데 나 빨간색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신기하긴 하네. 이렇게 합시다. 오사카 잘해야 돼? 오토, 오저쪽 오토, 오큐 오토, 도토아토 오토, 오토, 오토, 1억 2천? 야 라이브 중이면서 존나 무슨 1억 2천이 손해가 나? 씨 존나 어때게 음... 일단 오사카니까 <웃음> 쉬었다가 가고 콘서트 갔다가 아, 도쿄는 갈 수가 없다? 어. 도쿄 갈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 정도면 완벽하다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오우! 와 빨간색이라고 하던 약간 주황색이네 근데 잘 어울린다 이거 그쵸? 근데 난 초록색이 더 좋은 것 같아 같거든요 내 생각에 계속 콘서트가 계속 숨어 꿈이기 때문에 음, 일단 상해 일요일 날 가니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일정 이 있나 한번 봅시다 오 대박 월요일 오후 대박 대박 완전 좋아 오 대박 대박인데? 검은색 가죽 가져... 좋아요. 아주 괜찮고요. 음. 그러면은 일단 상해 토크쇼 월요일 오후에 있고 화요일 오전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음? 아 목요일 오전? 아 이건 안 돼. 어. 선물 안 돼. 빨간색 모자, 기시. 좋아, 순종 없습니다. 내가 응원해야 돼? 아, 이거구나. 왔어 대박 돌돌 와 대박 대박 돌돌 휴휴 어, 나이스 오사카 진명 놀랐고요 아, 조금 다행이다 좀 다행이다 뭐, 콘치즈님도냐 하냐 리허설 솔직히 할만하지 않냐? 어, 색한 정도면 솔직히 할만하잖아. 어, 어, 초록색 옷 입고 있네. 즐거웠어. 킹 안전한 답변을 고릅니다. 여러분, 그죠? 어, 다행이다. 진짜 어, 정말 다행이다. 어? 이익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어,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그쵸? 이익만 나면 되나봐. 어, 진짜 다행이다. 진짜 어, 쌉다행 진짜 어, 우리 기영이 아, 쌉다행쌉다행 진짜 홍진선 님도 너무 예뻐요. 이익은 소박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딴 데서 라이브로 많이 벌어서 괜찮아. 마이그로 많이 벌었기 때문에. 후, 진짜 다행이다, 진짜. 일단 이거 하나 빨긴 해야 될것 같아. 어. 간단간단해서 하나 빨고. 그러고, 다음 주에 이제 상해에서 토크쇼랑 있죠. 토크쇼가 있죠. 그러고, 이제 상해에서 도쿄로 가니까 수목금하고 토요일날 이동하고 도쿄에 일요일날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제발 하나만 있어라. 아, 목요일이네. 음, 이따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건데. 그래도 도쿄는 좀 안전빵이니까 그렇죠? 음, 도쿄는 안전빵이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해. 너 보아 너왜 언니가 준 모자 안 써? 보아 초록색이 더 마음에 드나봐, 그렇죠? 아까 주황색 입고 나오다가 초록색 입고 나왔는데 이거 혹시 음성 인식 게임인가? 내가 초록색이 더 낫다고 해서?